아안 돼? 해수 가시라고는 내가 서한 목까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저 동안만 찍을는데 장만이 하고 하던데... 가시는 아, 거죠? 일 뭐. 놀러 가실 것 같으면 이거 한번한 번만 들고 한번해 아, 주세요아 지금 나 지금 탈거예아 버라잉? 응다버라이 지금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잖아 아리 사서 택시 타고 들어갈래? 아 그럴까? 내일도 어차피 시내 나가서 들고 다니니까 어. 그럼 난 탈교 좀 해줘 사 어, 이건 진짜 몇 년만에 먹어 뭐, 고등학교 때이로안 먹었어 미안 나는 고등학교 이후로 많이 먹었어 알겠어 어 맛있네 이음 어떡해, 이거. 졸업하고 처음 먹어? 아, 아예 알았어. 어, 나 처음 먹어, 순식난나 참고 말고 그냥 그래? 순대. 나도. 순대를. 완전 까먹고 있었어. 난 순대를 먹는 건데. 같이 먹자고 하는 시간이 없어. 에? 조금만 기다야 돼. 오늘 식당 아까 혼어 <목소리도> 야, 맨날 저 가을만 가 진짜 이제 그만 마이름이좀특이하고막 이러니까 응, 뭐? 그런 이어나는데 응, 응, 응, 응, 응,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나가는 낙은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아주 소주 어. 한잔 생각나. 어디, 어디 가시는 거예요, 저 우리 집이가? 집이. 어. 아유, 그래. 음. 호텔을 너무 오랜만에 하고 는데 좋다, 좋다. 오, 딱 괜찮다. 들어가보니. 음. 욕조도 있어? 어, 와 야! 왜? 여기 대박이다! 욕조.. 왜왜? <웃음> 왜. 욕조..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<웃음> 저기, 저기 비옥을 찍어야 된다 완전 뚫려있네? 응. 음. 음, 살짝 에어컨 어야돼 에어컨 어 안게 아니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대박이다! 좋지 여기! 아 뿌듯하구나 휴왜 이래? 와, <웃음> 이렇게 다 보인다고? 응, 여기 다 보여? 나 그래서 아, 여기서 공연 봤다니까 진짜, <웃음> 와. 진짜 좋다 좋다 날씨만 더 맑았으면 더겠쁘 음. 예쁘죠? 음 <웃음> 물도 있고요. <목소리도> 순서대로 자리로 가자. 그래? 가위바위보. 그래서 이긴 사람이? 사람이 어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가위바 아씨, 아씨. 가위바위보. 가위보? 아씨, 가위보? 가위보? 아씨, 가위바아 가위보? 가위바위보 너 인경이 너 어디? 암, 여기 지너 먼저 그러니까 너 저기 할것 뿐이 아닐까 난 여기 와씨 아, 어, 나 가운데요 나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데 나 아, 진짜 못하는데 나 맨날 짓는데 진짜로 아했어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난 당연히 질줄 알았거든 아, 그거 알아? 강민경이 어이 아 어, 방은 알았다 그 방은 알았어 어아 아, 그 그런 줄 알았어 지거어 그럼 인경이 인..인경 너는 뭐야? 너는 뭐야? 너는 뭐야? 안 된다 말이야. 오늘은 삼코를 먹어볼 거예요. 이 있으면 띠예 띠예. 띠예 띠예. 띠예 띠예.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짠! 아 어, 맛있다. 아 어, 맛있어. 응. 아 맛있네. 내 말이. 됐죠? <웃음> <웃음> 네? 이거 이거 이거 해줬어. 이렇게 아아 아, 이렇게 <웃음> 그냥 방금 봤어 초점이 안 잡혀 응. 종님이가 챙겨온 어디 <웃음> <너 누구> 과자? <웃음> 대만. 대만 과자 <웃음> 홍, 홍콩. 어. 홍콩 과자라고 말할 뻔했어 <웃음> 내입 모양 봤어? 어. <웃음> 그... 뭐... 귀여워 니다 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, 루 관심 없어. 아국음 그래서 잡재에도 나오고 일을 시작하게 된 기미가 는데 해쁘겠다 응. 코랄커피에 또 왔습니다 너 하이블 한번 넣으면 좋겠어 피치트리 하이블 어, 먹어 저한입 먹어볼래 어, 그래. <웃음> 나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, 바닐라, 바닐라,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. 두에 피치트리 하이블 네. 네. 어, 네. <웃음> 라이벌 시키네 <웃음> <왜> 뭐야? <뭐지? 웃음> 우리 회렇게서 주던데 우리 회사 앞에는? 아 진짜? 먹으라고? 어떻게 주는 거야? 아, <웃음> 나 이거 라이브도 들었어 이거? 뭐야. 지니 거기 뭐야 엠날 진이 아시아 오거든? 거기 가가지고 뷰티에스 콘스트한번 가보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어, 맛있어? 음그 맛있어? 응이맛있 뭐 진짜 맛있지 맛있어 <웃음> 빨리 먹어 한 입만 먹어 먹는 게 뭐야? 아? 이런... 어, 이거 응 음. 어? 네. 음, 아, <웃음> 이거 삼겹살 젤리 이물 아, 조그만 거두 개가 가장 맛있을 것 같아 아물 주는 거야? 이거 몰라? 핫한 거? 어, 이게 어. 뭐야? 지구젤리? 어 몰라? 우리 이거 먹어보자. 유튜브 안 되겠네. 응. 우와. 저는 그 사체가 있는 곳을 일단은 봤는데. 저거다. 냄새 <목소리도> 괜찮은데? 아니야? 상구을젤리아나안 아. 먹을래 이상한 냄새 아그 젤리? 어 아니야. 맛있어 맛있어? 순물 소다나? 이 이렇게 아 느낌이 이상. 소다야요떨지아 음. <웃음> 음. 오! 오! 맛있네 이거 왜 유명한 거야? 식감이랑 그 음, 그 ASMR이고. 말씀해 주시겠습있까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있어있어요있가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음. 맛있어. 맛어에 이거 짭짤하네 음. 어 맞아. Oh, w o 어 How cool. Then the table. y o u n 가경찰서중에서이 어, 네, 있어 네 그치? 안녕 <놀람>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아니야>. 목이 잠겼다 목먹잠겼고 목이 잠어 맛있어? 응. 불고기 응, 뭐가 에그가 들어가네. 응, 맛있어 먹을래? 먹맛있지 응, 응. 음 이게 맥도날도 빵도 바뀌고. 많이 많이